야야야 yeah, yeah, yeah. 내가 이들 어때서 구독하기 딱 좋은 날인데 안녕하세요 영재에서 온 CM 에드니 덕 이지하게 플레이하도록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무게 바로 무게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무게 정말 중요하죠 검사막의 무게 바로 l t 무게가 가득 차면 안 좋은 효과가 생기고 더 이상 아이템 습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험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가방 무게가 가득 차겠죠?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든 의뢰를 완료하면 총 1400LT 무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인 의뢰에서 보상만으로 1200LT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메인 의뢰는 총 12개가 존재하며 열심히 진행하면서 무게 증가권 1200LT까지는 자연스럽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LT는 어디서 얻느냐? 선택 의뢰를 완료하면 200LT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선택 의뢰는 주로 녹색 아이콘이 떠 있는 NPC들한테 얻을 수 있는데요. 이중 무게 증가권을 보상으로 주는 NPC는 총 4명이 존재합니다. 메인 을를 완료해야지 진행이 가능한 선택 의뢰가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엘타 강사 에이든이었습니다. Continue!